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유용한 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거예요 바로 타임 티켓이라는 앱인데요 타임 티켓은요 마감이 임박한 뭐 공연, 전시, 클래스 등 문화상품을 당일 한일 에서 판매하는 타임커머스 예매처입니다 제가 한번 어, 설치를 해보고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타임 티켓 앱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앱을 들어가면. 여기 타임 티켓을 보시면요. 뭐, 오른을 할인하는 거, 타임 세일, MS니, 신규 오픈, 다양한 배너가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지역별로, 뭐, 대학로 서울, 경기, 인천, 막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좀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궁금하니까 오늘 오픈한, 신규 오픈한 것부터 한번 볼까요? 뭐 빨래라는, 뭐, 연극, 체어는, 뭐, 앵콜, 이런 게 지금 50%, 52%, 45%, 75%, 40%, 와. 엄청 할인을 되게 많이 해요. 음. 요즘, 이 예매순위를 보시면은 요즘 핫한 게 뭔지 알수 있겠죠? 예매순위 한번 볼게요. 어, 연극, 라면, 한뼘 사이, 옥탑방, 고향, 어, 저 옥탑방 고양은 저도 봤어요. 김종국 찾기, 운빨로맨스 등, 와. 다양한, 어? 연극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배너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여기 신규 오픈탭에서 이 빨래라는 뮤지컬 드라마가 어 눈에 띄더라고요 가격은 5만원인데 지금 52% 할인해서 24,000원이에요 응. S석 1인 관람권 기준 원래 5만원인데 52% 할인해서 24,000원이에요. 보니까 진행 기간은 좀 짧아요. 그러다 고 보니까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겠죠. 2022년 12월 3 0부터 2022년 12월 31일 딱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52%나 할인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거기다 30일날은 토요일이잖아. 흠. 연말에 이런 뮤지컬 같은 거한 보고 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 의미도 있어 당신의 인생을 빨래하세요 우리가 연말, 그 연초부터 연 1월달부터 쫙 지내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뮤지컬 감상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평도 되게 좋고 이게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래요 그래서 뭐 일본, 중국 등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우를 말려줄 거예요 당신의 아픔 탈탈 털어서 널어요 우리가 말려줄게요 와이말 되게 과닿는다 이거 앱을 사용하시려면 예매하기 예매 누르시고 사용할 날짜가 30하고 3십일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30일나 30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시간을 선택하신 다음에 결제하시면 돼요 평소에 여러분께서 관심 있었던 어, 눈여겨보던 뭐 공연이나 연극 전시회 클래스 같은 게다타입켓에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셔서 눈여겨봤던 작품들이 있으면 은 보시는 것처럼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연말이잖아요. 이제 연말이라다 보니까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많을 텐데, 이런 술보다는 문화생활을 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이 타임티켓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어, 문화생활도 하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니까 너무너무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많게는 70% 80% 이렇게 하는 되는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요즘에 트렌드도 파악할 겸, 생각을 한번 정리할게요. 이런 문화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 삶의 질을 한층 더높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재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